안녕하세요.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된 새벽 0시 1분입니다. 어느덧 여러분과 새벽 0시 1분을 맞이한 지도 열 번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과 맞이하는 열 번째 주말의 시작, 아주 뜻깊고 아주 아름다운 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좋은 봄날씨가 이어졌죠 날씨예보에도 완연한 봄날씨의 주말이라는 말을 듣고 어디엔가 나가볼까 싶었지만 오늘은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집에만 있던 하루였어요 날씨가 좋은 낮에는 집에만 있었고 해가 떨어진 저녁에 잠깐 나갔다 왔을 뿐인데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날이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 저는 오늘이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밀어두거나 하지 않고 있었던 일들을 위해서 집안에서 차분하게 보낸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일요일이 시작된 오늘은 콧바람 좀 넣어보려고 어디든 나가볼 생각이에요. 이런 좋은 날씨에 집안만 있기에는 날씨가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첫곡 듣고 올게요. 아도이의 그레이스라는 곡입니다. 우리 휴일의 시작을 이 편안한 노래와 함께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첫곡 아도이의 그레이스 듣고 왔습니다. 어 사연은 제 D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루아님 나이키 신발 굉장히 좋아하시 어, 첫곡 그레이스 듣고 왔고요 저는 이 밴드를 제 친구 덕분에 알았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알았는데 이 밴드를 추천해준 친구는 지금 미국에 비행기 조종사 시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에 가있는데요 오, 굉장히 이름난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사를 결정하고 모은 모든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꿈을 찾아 떠났습니다 친구가 이번 달 말일에 한국에 도착한다고 해서 꼭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골라봤어요 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새벽 0시 1분이 열 번째 라이브 방송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뭐 사연도 오긴 왔지만 이걸 소개를 시켜드릴까 아니면 그냥 올라오는 답변 그 질문들에 대한 저번에 그 스피드 퀴즈처럼 했던 답변들을 한번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사연을 만나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따 그 끝나기 전에 여러 가지 질문들 해주시면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첫 번째 코너, 우리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으러 가볼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역시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첫 번째로 도착한 사연이 약간은 씁쓸하네요. 씁쓸한 사연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목소리>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취직한 20대 여성입니다. 근데 회사 생활이라는 게 그리고 사회 생활이라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매일 야근에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혼자 쓸쓸하게 집에 가서 쓰러지듯이 잠을, 잠이 들곤 했어요. 또 새벽이면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회사에 나갈 준비를 하고 화장을 하고 출근을 하고 그런 나날이 반복될 무렵 직장선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이 끝나고 술 한잔 하자는 선배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술을 사주시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저희는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저는 그 선배에게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선배로부터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어느날, 선배는 술을 마시다 제게 애인이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아. 전 그때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제게는 저보다 어린 군인인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나 선배는 계속해서 애인이 있느냐고 없느, 있느냐 물었고, 저는 저도 모르게 애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버렸네요. 일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 선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제 마음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걔는 군대 제대하면 3학년 복학인데 또 언제 인연을 기다리고 언제 취직해서 언제 결혼하겠어. 우리 사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 이건 아니야. 그리고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휴가를 나온 그 애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전했어요. 우리 그만 만나자고. 나 다른 남자 생겼다고.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미안하다는 말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제 남자친구는 저에게 진심이냐고 몇 번을 되물었습니다.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커피숍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넌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그와 헤어지고 전 직장선배와도 1년 만에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된 채로 다시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 살았는데 얼마 전 지방에 일이 있어서 용산역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우연히 옛 군인 남자친구를 다시 봤어요. 사복차림에 아직은 짧은 머리. 휴가를 나온 건지 제대로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멀리 떨어져서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부터 다시 그 친구를 향한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네요. 번호 아직 안 바꿨구나. 제가 다 잘못했고 제가 나쁜 여자지만 이 두근거리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네요. 그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지만 이미 그에게 너무 나쁜 여자가 돼있을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첫 번째 사연 듣고 왔습니다. 그 말이 생각나네요. 일단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 말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고요. 아무래도 군대에 가있는... 어린 남자친구 분과 자주 만나지 못하고 회사 생활로 생겨나는 그런 정서적인 힘든 상황 때문에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남자의 위로가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아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연 보내주신 분이 뭐 바람 피고 고무신 거꾸로 뒤집어 쓰고 아, 뒤집어 신고 뭐 그런 나쁜 여자일진 모르겠지만요. 그 남녀간의 헤어짐에는 그두 사람만의 어떤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건 분명히 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덮어놓고 욕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지 단지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연 보내주신 분이 다시 옛 남자친구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네요. 그 마음을 다치고도 그분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연 보내주신 분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면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아 물론 연애하면서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수 없었던 것이 그 군인이라서 전 남자친구의 잘못은 아니니까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힘들 때그 어디에라도 기대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로 옮겨간 거는 사연 보내주신 분이니까요. 뭐 다시 연락을 해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임은 사연 보내주신 본인에게 있다는 걸꼭 아시고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연락을 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시 봐서 갑자기 두근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연락하는 건 어쩌, 어찌 보면 이별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 마음이 정확히 아직도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연락해봐야죠. 어떡해요. 사실 사연만 놓고 보면 군대 간전 남자친구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군대에 가기 전에도 학생이셨을 테고 직장생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사연 보내주신 분의 그 모든 상황이나 감정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더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얼마나 더 힘들게 했을지 그걸 알수 없으니까요. 덮어놓고 사연 보내주신 분이 나빴다라고 말씀드리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응원하기도 하지만 전 사실 군대에서 차있는 남자분의 그 딱한 사정 그리고 그 상황에서 힘들었을 것을 잘 이겨내고 계신 거를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응원하고 싶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보다는요. 어, 최근에 저도 친구랑 이제 뭐 맥주 한잔을 하다가 정말 난데없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긴 했어요. 되게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얘기를 하다가 왜 헤어졌는지 도통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약간의 술기운을 더해서 연락을 해서 해봤어요. 술 기운을 더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나랑 왜 헤어졌느냐 처음에는 그냥 제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헤어진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사과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됐고 행동을 내가 그렇게 했다면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데없고 어이없는 짓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마음의 짐을 덜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웃음> 근데 저는 차였었어요. 근데 왜 헤어졌는지 궁금해서 정말 물어보고 싶었는데 다음날 많이 후회하긴 했어요. <웃음> 아휴, 연애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결론은 있을 때 잘해라인 것 같습니다. 잘해줘도 그거를 모르고 함부로 하거나 사람 마음을 무시하는 건 아,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참 연애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지난 날들의 연애를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나이 먹을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는 있을 때잘 합시다 꼭이요 여러분들이랑 노래 한곡더 듣고 올게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 윤종신님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셔플링이라는 노래고요. 후회... 네, 후회라는 단어에 어울릴 것 같은 곡이라서 한번 선택해봤어요. 한번 듣고 올게요. 윤종신의 셔플링입니다.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뮤지션 윤종신 씨의 셔플링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신곡인데 굉장히 요즘 노래 같지 않은 뭔가 90년대 감성의 그런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지금 일본에 가 계신 키레이나 님 지금 듣고 계시죠? 키레이나 님이 다시 한번 근황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아, 정말 가족적인 방송이에요. 그죠?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민철님. 민철님이 한 주간 쌓인 일들을 나눌 곳이 생겨서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셨듯이 저도 언제부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아 이거 사연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만큼 새벽 0시 1분을 아끼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감사해요. <웃음> 요즘처럼 타지에서 혼자 사는 나날들이 쌓여갈수록 이런 공간이 새삼 더 소중해져요. 일본으로 유학 온지 어느덧 보름이 됐지만 아직도 정리가 안된 것들 투성이에요. 방은 말도 못 하게 너저분하고 끼니도 못 챙기고 교통편이 익숙하지 않아서 늘 길을 잃고 수업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살다 보니 모든 막 익숙해지려 하면 끝나버리던 끝나버리던데 일본을 떠나는 날에도 그런 아쉬움을 느끼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도 지난주엔 기쁜 일이 두개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구청 가서 주소 등록하고 보험 가입하기. 장구 근처에 통역사가 있었지만 혼자 힘으로 해내고 싶어서 서툰 일본어로 열심히 수속을 마쳤어요. 아득하게 미루기만 하던 일들을 어찌저찌 해낸 뒤에 밀려오는 뿌듯함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뜻하지 않게 벚꽃축제를 즐기게 됐어요. 사실 주소 등록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처음 구청을 찾아가던 날 어김없이 또 길을 잃었고 어딘지 모를 역에 내리게 됐는데 알고 보니 도쿄에서 엄청 유명한 벚꽃축제가 열리는 곳이었던 거예요. 오. 어차피 헤매는 동안 구청 영업시간도 지나버렸으니 꽃놀이나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인파에 스며들어 몸을 맡겼어요. 자정이 될 때까지 흐드러지게 핀 벚꽃도 실컷 보고 맛있는 음식들도 이것저것 사먹고 내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여기에 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행복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공간이었어요. 사실 계속 친구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해야 하는데 안한 일들은 산더미같이 많아 쭉 우울했거든요. 그날도 바보같이 헤매다가 구청 영업시간이 지나버려서 스스로가 너무 한심했는데 그렇게 헤매지 않았으면 벚꽃축제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뜻하지 않게 마주한 그날의 선물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제 기억 속에 남아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 같아요. 문득 인생이 이런 건가 싶어지기도 해요. 이번 주엔 민철님에게도 뜻밖의 선물 같은 순간을 마주하는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두 번째 사연. 키레이나님의 일본 근황 한번 또 듣고 왔습니다 아 읽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의 그런 글이었어요 사연 정말로 감사드려요 사연 보내주셔서 일본 생활이 어느덧 보름 이제는 뭐 3주차 4주차 정도 접어드셨겠네요 일본에 얼마나 체류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교환학생으로 가신 거면 적어도 1년은 있다 오시겠죠? 음. 1년 동안 꼭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은 분들과 함께 꼭 다시 찾아가셔서 능숙하게 여행을 즐겁게 즐기고 오실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키라이나님이 다녀오신 벚꽃축제 사진도 저한테 DM으로 같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요 라이브 방송을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에는 꼭 사진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 나중에 올라오는 영상 꼭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사진들이 진짜 예쁘고 벚꽃들도 정말 예쁘게 피어있는 축제 사진이니까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오늘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고요. 오늘 사연도 여기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도 사연이 두개 도착했는데요. 음, 보통은 한 주에 하나씩은 고민 사연이 오고 한 주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의 근황 사연이 하나씩 도착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뭐 물론 조금 더 보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역시 사람은 주어진 거에 만족할 줄도 알아야겠죠?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즐거운 이야기, 뭐 슬픈 이야기,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저희와 함께 새벽 0시 1분에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많이들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읽어드릴게요. 음. 사연 보내주신 두 분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두 번째 코너. 만화추천방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음...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낡은 아파트 상가 구석진 곳에 있을 것만 같은 만주방입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릴 만화는 네이버 웹툰이고요. 방백남녀라는 작품으로 완결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정주행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작가분 성함은 고태호 님이고요. 고태호 님이 그려주신 웹툰인데 어우, 만화를 보면서 인생을 2회차 정도 사신 분 같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속마음을 아주 공감각에 끌어내어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일품인 작품이었는데요. 제목의 방백이라는 글자에서도 알수 있듯이 연극에서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만 무대 위에 다른 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들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대사 방백처럼 등장인물들의 마음속 이야기들을 웹툰을 보고 있는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더욱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는 내내 그리고 보고 난 이후에 키워드를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실패한 축구선수 출신인 남자 주인공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는 여자 주인공 두 사람이 어떤 것을 내려놓고 편안해질 수 있었는지 방백남녀를 보면 그두 사람을 응원해가면서 웹툰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실패에 관대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을지 혹은 본인의 과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오랫동안 스스로 자책하고 아파하며 지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가는 이 웹툰을 통해서 배려심이 있고 섬세하게 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손길을 내밉니다. 완결작품이라 한주한주 한주 기다릴 것 없이 긴 호흡으로 한 번에 읽으실 수 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준 제게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은 웹툰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이버 완결웹툰 제목은 방백남녀 작가 고태우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다들 스크롤 한번 내리러 가보실까요? 네, 저희의 두 번째 코너인 만화 추천방, 만추방이었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웹툰은 네이버 완교웹툰 방백남녀라는 작품이었고요. 제 추천 한 번만 믿고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막 라이브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20명이 됐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19명이 됐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한곡더 듣고 올게요. 요즘에 정말 잘나가는 좋은 노래죠.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도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4월의 마지막 휴일의 시작과 끝을 새벽 0시 1분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새벽 0시 1분 유튜브의 구독자가 곧 200명을 달성할 것 같아요. 아직 한 16명 정도 남았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좀 해주셔서 200명 달성하기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작은 이벤트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웃음> 차근차근 가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겠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더 많은 분들과 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더 행복해지고 더 포근한 주말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숙면을 위해 이제 불 끌게요. 잘자요.